우어 우와, 저거, 우노라니까! 30이다, 30. 우와, 씨. 우노라니까! <웃음> 우와, 대박. 우와. 20대 있네, 20. 우와. 20이야, 20. 와, 30 우와, 3 0대려나 우와, 씨. 저럴 줄 알았어! 문너라니까 와, 저거 한 마리면 진짜. 오, 와, 와 본것 중에 제일 큰것 같아. 와, 씨. 와. 20kg, 20kg. 자, 보이시나요? 제가 옆에서 구경한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아. 안 떨어지지죠, 당연히. 와 대박. 이 <웃음> 야, 진짜. 아, 저는 전, 전몇 번을 넣와야지 저런 걸 잡지? 와, 와. 저런 한마리 잡으면 여태까지 네번온거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될 것 같은데. 와, 대박이야. 또 잡으셨어? 끌려오면 문어예요? 클리옹 문어 문어요. 또 잡으신 거 아니야? 아, 철이... 철이 부러졌네. 문어야. 문어잖아, 그거. 와, 이 조사님 대박! <웃음> 두 마리, 두 마리. <웃음> 대박! 와. 자, 저 사장님 금방 전에 20km 건져 주신그 사장님이세요 몇 미터 넘었어요 사장님? 30m요 30m? 30m? 문어야 아까랑 비슷해 딱 문어야 거 문어야 문어 아닌가? 문어다 문어 와또와 와, 이상해 <웃음> <웃음> 용왕의 아들 따로 있었어 와, 우와 더커야 <웃음> <웃음> 와, 대박. 혼자서. <웃음> 하고, <웃음> <웃음> 와. 15kg 되겠다, 15kg. 어, 저, 저것도 20kg 되겠네. <웃음> 와, 진짜 뭐, 말도 안 되는. <웃음> 와. <웃음> 이야, 대박. <웃음> 선장님, <웃음> 더 크지 않아, 이거?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뭐, 웬일이야, 진짜 혼자서. 거의 비슷한데, 뭐. 네, 거의 비슷해요. 똑같네, 물. 와. 똑같아, 똑같아. 와, 더큰것 같은데? 그러니까, 대가리가 더 크다니까.